깜짝 놀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보다 잘생기셨네요. 봤지? 대부분의. 너 봤지? <웃음> 아. 미미짬뽕? 네. 아, 사장님 맛있게 잘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원래 대구 쪽에서는 네. 그거로좀잘 돼갖고 네. 프랜차이즈를 좀 많이 냈어요. 네. 근데 인천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대구에서는 기술을 배워서 네. 자기 걸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 배운 사람이 많은데 인천이라는 곳에 오니까 네. 와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오토매장만 하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음.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는데 <웃음> 배우려고 한 사람 전혀 없는 음. 그런 형태 그리고 음. 저도 그때는 이제 뭐 소속팀도 없고 음. 데리고 온 직원도 없다 보니까 음. 제가 가격을 닫고 이 사람을 오픈해 주자니 무리수도 있고 해서 음. 저도 그다음부터 가맹점을 안낸 거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음. 계속 나락으로 <웃음> 아, 그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너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나름대로 오래 장사를 하셨는데, 네. 지금 문제점은 뭘까요? 그, 가게 자리 잡는 방법이나 네.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을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구에서도 솔직히 자리. 처음에 한1200 찍다가 1억 5천까지 찍었는데, 네. 홍보 없이도 그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미고한것 같아요. 그냥 음. 홍보 없이. 홍보 없이. 네. 인천에서 좀 홍보는 했긴 했습니다. 네. 홍보했을 때 반응은 어떻아요 거의 한첫 달에 한 1,400 찍다가 한 셋째 달부터 한 2,600까지 음. 그 다음부터 4,000까지도 올라가고 5,000까지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올라갔을 때 이제 홍보를 끊어버린 거죠 제가 현수막을 항상 새벽 내내 붙이고 남동공단 다니면서 막 전단지 붙이고 차에다 놓고 그러면 기존에 왔던 분들 홍보 안 하셔도 기존에 왔던 분들이 입소문이나 네. 이런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 그렇게 보는데 그때, 그분들이 예. 다시 찾아오고찾는분중은 찾아오...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골은 60% 이상, 그리고 솔직히 뜨내기는 없습니다. 별로 음. 지금도 자리가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뜨내기보다는 거의 오시는 분들, 항상 그러면 지금 매출이 지금은 뭐, 저는 제일 많이 간 거고요. 적게 갈 때는 뭐, 몇 천... 평이죠? 30평이에요. 30평에 네. 그 직원들 몇명보세요 직원, 정직원 한명 알바 한 명. 그러면은 입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까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많이 오른 게뭐 음. 이천 하이닉스가 이제 원삼 하이닉스가 생긴다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대게 먹자 있는 곳에서 가는 이제 골프장 가는 그쪽 길라인인데 휴게소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주인이 앞에 가드를 다 뚫어주고 음. 3차선도로에 신호등 놔주고 음. 좌회전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뭐 6개월 동안 가드를 있는 상태에서 차한 대도 못 들어오게 장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길을 한이 정도 폭으로 한개만들어갖고 음. 들어가라고 <웃음> 차들이 들어가라고 알바 면접 보는 사람들도 어? 그냥 쑥 지나가네 요기가 음. 어디야? <웃음> 두번세번 번 돌고 맛에 대한 거는 자부심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자리 볼줄 모르는 그런가. 거고 이제 홍보에 거, 대한 내용 홍보할 그리고 거 솔직히 음식도 음. 계속 똑같은 거만 제가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제가 아잘 하고 있는 건가도 싶긴 음. 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음. 저는 맨날 먹으니까 저는 맛인지 모르겠고 이제 갈수록 그렇죠. 네. 본인 음식 먹기가 네. 계속 네. 그리고 남의 거 진짜 네. 막말로 딴 사람들이 별로라도 먹으면 맛있게 음. 먹을 수 있고 <웃음> 약간 그 이제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해장국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중식은 옆에 든 보조가 월급이 너무 세요 네. 시작이 350, 300, 350, 200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안 됐을 경우는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1인 주방으로 할수 있는 한식 분야로 음. 빠질까 그래제 사실 지금 배워놓은 게 제주 은인해장국을 배워놨거든요. 네. 차라리 좀 편한 거로 갈까? 그것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단일 메뉴, 가격이 싼 메뉴는 기간이 필요해요. 홍보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네. 알려지는 그 기간도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못 버텨서 다음 음, 대부분 해협을 하거든요. 확신이 있고 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장사를 정확하게 느꼈을 때는 확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100% 깨져요 어린이해 작품이나 이런 국밥을 네. 팔았을 때 정말 확신이 있는지 그걸 팔았을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월세 얼마에 들어가서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좋고, 그리고 위치가 좋고, 1층이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오래 걸리고, 매출도 그만큼 안 나오고 네.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본인 음식을 먼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하게 깨두고 있어야 돼요. 음. 본인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음식을 계속 하시니까 네. 그 부분도 내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고집을 해요 내 음식이 맛있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 색깔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색깔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색깔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거를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타겟층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것인지 내 입맛은 이게 맞는데 요즘 애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음. 그쪽이 한식 장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30대 이후로는 딴집을 가세요. 보통은. 30대 이후로? 네. 한 그러니까 50대 정도나 그렇게 되신분 저희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면 젊은 층에, 젊은 층에 네. 맞는 입맛으로.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웃음> 그렇게 맞추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장님 성향을 봤을 때는 초딩 입맛에 가까운 수준이 훨씬 입맛에 맞으실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타겟을 먼저 할 건지. 음.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사장님 스타일은 애들 많은 곳 네. 쪽을 선호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입지를, 아니면 가게 자리를. 네. <웃음>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뭔것 같아요? 지금요. 저희 가게를 오게 만드는. 음.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웃음> 네. 특별함이 없다. 에, 딱 저희 집을 와야만 먹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한번 끌어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 한번 끌어오는 방식을 이게 말 그대로고 인스타를 해야 되는지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제 감이 혹시 본만의 독특한 요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짬뽕 자체고 네. 크림새우 그리고 짜장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집에 비해는 훨씬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화비빔밥 네. 그리고 또더 여쭤볼게 네. 다른 집 가서 많이 드세요? 요즘 유명하고 핫한 거이는데좀 네. 찾아가니까? 네, 웬만한 음. 진짜 찾아가니까 왜냐면 이제 플레이팅이나 음. 그릇 형태 음. 수저 나오는 거나 이제 반찬 나오는 형태들 네. 네. 메뉴 음. 그런 거좀 가격 단위도 많이 보는 편이가요 제가 정확하게를 보려면 사장님 가게를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사장님 스타일도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0% 제가 확신을 하는 건 있어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고 사소한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속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차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잘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도 차장님 가게는 잘 되고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네. 왜그 가게를 선택하셨어요? 18년도에 네. 양지에 가게 자리가 없었고 메인 자리 가자니 권리금이 뭐 8,001억 너무 세게 불렀고 월세도 평당 시골인데 8만 원이긴 했고요 도로 지나가는 입지 형태로 봤을 때 이제 거의 7번 도라고 네. 하루에 뭐 2만 대 이상 왔다 갔다 한다는 네. 그런 걸 이제 보고 저희도 또집 근처고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한게 됐는데 주차장도 앞에 넓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주차장이 앞에 넓, 넓다고요? 네 주차장 한 80대 정도. 여기 젊은 친구들 올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거기 이제 그나마 골프장 있고 막이런 점심 회사하고 네. 골프 대회 있으면 골프 하는 사람들 오고요 사실 이런 자리는 지나가면서 네. 가볍게 먹는 음식을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짬뽕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네. 그 원인은 딱 사장님 말씀 중에 네. 사장님 스타일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여기 지금 연령대 좀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네. 계속 다니고 주차도 하고 그 상반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원래 되게 상당히 많이 오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솔직히 자주 안온 네. 경우가 생겨버리고 그냥 아이들 어나 순간부터 안 왔다는 거죠 네그 문제점은 하루 이틀로 이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